수영장도 보... 저기 골프 코스 보인다 여기서. 키우면은... 저... 여기 넓다. 좋아요뭐 오피숍에서? 어. 골잔칠 어, 뭐, 뭐 <웃음> 어, 때 맞춰 가지고 시부하고막보다고 <웃음> I was born in a spring flower star. I like it. Hibernate till it's warm. And the snow melts to water. But here comes a change, I can feel it inside. Welcome to w n g Lei, which means forever prosper. o u t 뜨거워. 이게 뭐라고? 아. 이거 뭐야? 고로인가파케 되게 예쁘다. t h i l k o Thank you. I v e j e l i s h 맛있 향넌 냄새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웃음> 생일 축하해 뭐라 못 들었어 아 <웃음> <웃음> <웃음> 된거 아니야 지금? 아 근데 이거 잡아당기는거 아니야? 돈 먹은거 아니야 이거? 나나나나야나나나얍나나나나나나 <otics> <인사 justify> <Suzuki> <새 oyun> <pursued> 나연 쉐이크 와이보였어. 오늘의 그방어직어 진짜 많다 여기 진짜 깨끗하다. 근데 안에도 훅 꺼져 훅 꺼버겠어. 맛있버려훅꺼이려훅 꺼버려. 훅맛버려훅꺼맛려훅 꺼버려. 훅꺼 Hard, medium, large. 아무도 없는데? Very nice 이어아 저번에 이거 먹었어 r e e 데 t 린티 이게 쪘거 같아 맛있어 안 달아 나가실 f 맞아? i l y <brave> This is cocktail. r i n cocktail. <laughs> Where s mine? Are you getting berries? The soda berries stole them. We'll be right back. Okay. 네, 반갑습니다. 재밌다요. 후추 없나? How is it? 뜨거워, 뜨거워. 맛있을래? 네, 베이컨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이 맛있다. 맛있다. 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 맛있다. 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다 이나짠 할까? 그냥 마실까? 맞아 다 물어봐, 물어다물어보자까아먹음 아, 아, 아, <목소리> 맛있다. 엄청 맛있는데? 뭔데 이거 Red Snapper? 키 Okay. 키 t c h r l s s 맛있 팔 다? 응. 좋은때는이거 많... 뭐야? 응. 어요어이 맛있다. 맛있다. <목소리도> 먹고 얘들아 이이고알겠어요즘기억곳이요 저는 는데 맞아 약간 네가 약간 약간 발코니 같은 거좋아왔어어 음. 아, 아, 그그 응. 진짜 는어요저어 왔다고 향이 뿌려왔어려왔맛있게 없어. 이앤스. USA, p l a o It's g o i n be fresher, right? y okay. 이거 뭐야 근데? 스럽스럽크리 t h n g scallops and shrimp something something. 저게 huh? 이거 <웃음> 신하다 <Yeah. 웃음> 음. 음. 이제 무슨 결정함? s o 베이컨 보 c a n 스 talk or sorry, p l e a 데따라 포체 근데 비빔밥인데 이거. 제기도 냄새 되게 좋다. 트러플 네. 냄새 나죠? 아, 아까 있어아 있었어? 있었어? 어. 솔직히 약간 가격이 많이 것같 이거 얼마데 88. 아 원래 라스베가스 보니까 돈스러운데스러운데 여기 돈스기 딱 그런 데 우리 시도 1초만 다세요 레알로 깎져서돌어이가없어 먹어 볼게. 88을 켜 봐도. 이게 음. 바로 라스베가스. 밥도 <웃음> 도박처럼 하는 거 있어요. 나 좋은데? 있었어. 너네 다 성공했는데 그거? 뭐? 아, 불편해서서. 뭐? 야, 빨리. 그냥 딱 라스베어스를 음? 빼 아, 그러니까 우리 okay, 그래도 so... 와봤네. <웃음> 와 귀엽다 귀 그렇게 돈.. 그렇게 없어지는 거야 돈 어? 어? 뭐야? 야, 야, 야, 캐시아웃 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뭐, 얼마 딴 거야? 몰라. 야, 캐시아웃 컬렉트 해. 해 그냥 컬렉트. 에? 뭐 아, 이런 거야? 뭐야? 에이, 50만, 5 0 이런 거 싸웠어? 야, 빨리 캐시아웃 돼. 요! <웃음> 육불 떴어, 야, 육불! 육불 <웃음> <야. 웃음> 떴어! 나 <웃음> 할게. 야, 다시 할게. <웃음> <웃음> 이렇게 되는 <웃음> 야